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건 뭐 뭐야 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저렇게 가고 있... 잖아 <웃음> <진짜 있나? 웃음> 보여줘 니네 제트팩을 거기서 오케이 하이 <웃음> 여기다 여기... 다 여기. <웃음> 의, 여기서 뭐하니? 문기정도 <웃음> <음기전기> 뭐여 <모여> 앉아서. <웃음> 이게 뭐하는 야 들어와. 안 들어갈 거야. 안 들어가. 문 열어줬어. 나 죽기 싫어. 들어와. 들어와. No, I wanna stay here. 여기 있고 싶어. 오케이. 오와 어, 엄청 높이 였어어 없어 이제 어나또꼈어또꼈어어 또 이거 자꾸 껴 우와 어못 올라가 내가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가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내가 가게 하면 어떻게 돼? <웃음> 미안해 친구들. <웃음> 누가 그런 거에 난안 끝났는데. <웃음> 나 아직 안 끝났다고. I'm sorry. 모른 뭐, 척 해야지. 내래 아, 아무도 몰라. 어? 어 저기 저런 게 있네. 박스. 오, 뭐야? 날 처음 봤어. 와우. 걸어서 가보지 걸어서. 여기 묶거나? 여기 돌아서 갈수 있어? 아나 oh, no. 죽고 싶지 않아~~ 에너지 다 떨어지고 있어 에너지 다쩜 중하고 있어~~ 저 핑크 저건 뭐지? 저기 올라가면 살 수도 있어 저 통하자 아어 없어졌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 우어 NO 우후.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나 따로? 어떻게 하는지 가서 배우자 오 이거 Z야? 이게 뭐지? 이거 뭐 도와줄거 있을까? 오케이 렛츠고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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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얘가 여기 달려있어 덜렁덜렁 우호 이게 뭐야? 와?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네? 대박 우와 이 전기가 왔다갔다 하고 우와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인데? <웃음> 내 꼬리 봐 <웃음> 우와 이렇게 다 저거 봐 우와 저건 또 뭐야? <웃음> 이거 미친 애들 맞네. 와이 보트 봐. Go. 유후아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하군. 어제끝네아제 대포 쐈어. 어디 박혔나 봐. 대포 여기 박았어. 여기 실버이지우와 대박인데? 얘네 안 죽어? 어 뭐야? 방이 있어. 대박. 이거 뭐야 이거? 여기 가려고 온거야? 아얘또 여기 들어갔어 와이 게임은 공부할게 많네 <웃음> 이 게임 재밌네 승... 어. 뭐야? 뭐야? 어. 오 뭐야? 가보자 자 움직이지? 어! Z 페일 누르면 가는구나. 오, 어디로고 어디로고. 뒤집혔어 뒤집혔어. 오, <웃음> 어떻게? 계속 간다. 어쩔, 내려가자 내려가자. 우와, 오케이 가래. 어, Let's go Let's go. Z 한 번밖에 못 쓰는구나. 어, 이렇게 하면 계속 쓸수 있고. 오케이. 근데 꽂혔다 꽂혔다. What? Let's go get some treasure. 여기를 다 지나가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. 박스 얼마 주나 보자. Yeah, l a n d yeah. Oh, no, no. 어디가 어디가? 안돼, 아저 오케이. 유후~~ o h o o 어디죽는 거야. 돈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야. 쟤도 못 받았대. 음. 너무 대충 제가 막 져가지고. 게임은 될수 있으면 혼자 해야겠구나 야야야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돼 야 저장도 안했는데 지금 너 어디 가고 있어 아이왜 얘가 이걸로 지켜 어내 비행기 아우 내 비행기 아무튼 재밌는 게임을 발견했네 저기 굴러간다 저기 굴러간다 아무튼 비행기를 가도 이제 까만판을 지나가야 되나봐 비행기를 타도 타고 가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오! 킁킁킁킁 킁킁킁킁 미사일 같아 뜬다 뜬다 뜬다 여기 지나가야 한다면 오 이런 데 보면 빡 수도 있고 몰랐어 안돼 안돼 어 제트 엔진 하나 나와서 쓰지도 않은 게난 간다 나 아직 살았어 자 고도 좋고 어전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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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엔진, 어디갔어? 어딘 다 왔어? 우와! 우와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살았어, 살았어. 우! 다 퍼졌어. 와, 왔다, 그래도. <웃음> 진짜, 이거. 여기까지 왔어, 여기까지 왔어. 히히, 여기까지 왔어. 200 골드. 아, 너무 쪼금 낸다. 오늘은 빌더 보트를 해봤어요 아주 좋은 게임인데 이거 앞으로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. 이거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주세요. 자 그럼 빠이 다음 비서 봐요. 제키 제키 제키 예아 빠이